두 번째로 손목 터널 스트레칭입니다. 1번, 4번, 5번 손가락을 모아주세요. 손목을 구부린 뒤손 전체를 5번 손가락 쪽으로 돌려줍니다. 이때 반대쪽 손으로 5번 손가락 방향을 밀어주셔도 좋습니다. 이 스트레칭은 정중신경이 가장 편안해지는 자세를 만들어주어 손절임을 완화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.